안녕하세요 속도 조절 기능이 없는 그라인더에 속도 조절 기능을 한번 설치해 보았습니다 설치라고 해야 될, 개조를 했는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그라인더 골드스타입니다 골드스타 그라인더인데 이 그라인더는 속도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새로 속도 조절 기능이 있는 걸 사긴 또 그렇고 속도 조절 기능을 왜 하려고 하냐면은 이게 그라인더가 고속으로 회전할 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날이 굉장히 빨리 상합니다 얇은 박판들을 절단할 수 있는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부상도나 날의 소모도 줄일 수 있고 안정상의 이유와 소음 뭐 여러가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 기능을 넣었습니다 어... 이렇게 선을 잘라서 조금 뭐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지저분할 수도 있겠지만 선이 길어서 작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은 이 노브를 통해서 가변장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노브를 통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대선, 대선 작업은 굉장히 간단하고 설명이 다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작동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상실에서 전원 버튼을 올립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로그 한번 돌려 볼게요. 보이시나요? 이른다면 그것도 조금 올라가요. 제품은 스펙상 3,000W까지 버틴다고 나와 있는데 중국산이라서요. 가격은 이제 대략 배송비까지해서 한 3,000원 정도 준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나름 써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내구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일단 저렴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면 은 원래대로 연결해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은 다시 이 제품을 구매를 해서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 모듈을 이용을 하면은 다른 부분에서도 속도 조절이나 힘 조절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선풍기 같은 데도 어 출력 미세 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저가형 선풍기 있잖아요 버튼식으로 전자식이나 이제 다이얼식으로 돌아가는 선풍기 말고 일반 구형 방식의 선풍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인버트 그 모듈을 이용하시면은 출력을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